안녕하세요. 별난카페 입니다. 오늘은 로또 1023의 대분류 특이 패턴입니다. 1023의 유튜브 방송은요. 토요일 날 복귀 방을 오래 했구요. 오늘은 대분류 특이 패턴입니다. 아, 목요일 날은 이수중 네 올려드릴 거예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23의 대분류입니다. 어, 역시 세 그룹으로 나눴고요 어,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입니다. 어,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요. 2월수와 이월수로 나눕니다. 어, 2그룹은 세계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여기에서 2중복과 3중복을 합쳐서 일반적으로 이래서 어, 사수가 어, 출하는데요. 어, 지난 2차에 여기가 전멸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2중복과 3중복을 합치면 한수 출할, 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 2중복과 3중복을 합쳐서 어, 3연멸이 딱한번 있고 2연멸도 어,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여기가 1연멸이라고 해서, 어, 꼭 이번 주에 100% 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어, 여기는, 어, 일 1연멸이면 출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출할 가능성이 높고요그 다음에 기타도 역시 출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번의 차이는 2중복과 3중복에서 1에서 4, 1에서 3, 또, 어, 기타에서 1에서 3, 이렇게 공격적으로 필터하는 방법도, 어, 좋겠어요. 어, 그 다음에 3그룹은, 어, 지금 현재 2연멸 중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출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아, 요거 3그룹은 그래서, 어, 복귀 자료를, 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복귀 자료를요. 어, 3그룹은 다시 3개 그룹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3중복이 2, 3, 8, 9, 31, 2중복이 26, 40, 기타가 13 이렇습니다. 여기는 기타가 한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검토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을 먼저 살펴보시고, 13에서 안 보이시면 26, 40, 또 여기서도 안 보이면, 여기 3중복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보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어, 이번 2차는 여기 2월수에서 1에서 4, 이웃수 1에서 4, 이중복 3중복 합쳐서 1에서 4, 기타 1에서 4, 3그룹 전체 합쳐서 1에서 4 이렇게 공격적으로 필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필터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지난 2차 에 여기 2그룹의 이중복과 3중복이 전면했기 때문에 여기도 출한, 출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3그룹에서도 3그룹 전체가 전멸을 2연멸을 했죠. 그래서 여기 출할 가능성이 높고요 참고로 이 3그룹을, 3그룹이 현재 2연멸 중이라서 여기 복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3그룹 복귀 자료입니다.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복귀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게 약 어,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네개당한 어, 달씩이니까 네개씩 끊어가면 이게 아마 어, 몇년 짜리 든고몇년될 거예요. 어, 그동안 이게 복귀된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현재 여기가 2연멸 중이죠. 어, 그리고 이 전체로 볼때 여기 3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2연멸이면 출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 필출할 거라고 봐줘요. 어 대상수가 8수밖에 안되고 어또 어, 여러분들이 가지신 자료에서 어, 제외의 가능성이 높은 수들을 모아가지고 계실 테니까 어, 그걸 어, 털어내면 몇수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어, 목요일날 이번주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어, 이 3그룹을 압축했다가 어, 실패했죠. 이 전멸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주 목요일날 네수중 1에서 2수 올릴 때 요거 제가 저도 압축을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다시요 지난 2차에 전밀했기 때문에요 자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특이 패턴은 지난 2차에 두 개가 다 흐름을 이어왔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 패턴 첫 번째 유형입니다 여기는 어 풍당 풍당 현재 10연속 중이에요. 이번 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대상 수는 1, 22, 24, 40입니다. 이게 출을해서 흐름을 이어갈지 아, 전멸을해서 상황이 종료될지 네개 아, 수일 때는 빌, 아, 이게 1 3연속까지 가는 경우가 몇번 있었다고 랬죠 그래서 어, 이번 주에도 출을해서 다시 흐름을 이어갈지 한번 자료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역시 이것도 지난해차의 흐름을 이어 온 거죠. 어, 하나는 어, 이렇습니다. 어, 대상수가 3, 5, 25, 27, 28 인데요. 어, 지난주에 출을 해서 이제 7연속이 됐습니다. 이번주에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이번 주에 또 추를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대상수는 다섯수가 되죠. 여기 또 하나가 여기에서 5하고 23을 제외한 3, 7, 3, 27, 28로 이루어진 거예요. 흐름을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7연속인데요. 이번 주에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추를 하면 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추를 해서 상황이 종료될지, 어, 멸을 해서 흐름을 이어갈지, 어,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 이런, 어, 특이하게 흘러가는 이런 패턴에서, 어, 고정수 찾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흐름이 끊어질 때까지 흐름을 타고 가는, 가면 되는데, 어, 가끔, 어, 조기에 그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유연속실연속에서 어,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도 어, 몇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점 그 감안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로 어, 월요일 유튜브 방송은 마치고요. 어, 필출 삼수크롭 어, 자료도 참고하셔서 어,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 필출 삼수 크롭을 가시려면은요 어, 화면 아래에 어, 필출 삼수 크롭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어, 거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어, 지금은 이제 자료가 자료 올리시는 분이 어, 많아졌죠. 어, 저까지해서 네 명이 자료를 올리고 있어서 또 적중률도 높죠. 최근 복지 자료 보시면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이번 주에 어, 네, 네 분이, 네 시서 자료를 올려서, 어, 그, 어, 뭐냐면, 사람은, 어, 1등 번호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시서 올리는 자료에서요. 그래서, 어, 그, 자료가 많으면 오히려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 그 몇, 몇 명에서 집중적으로, 어, 분석한 것을, 어, 솔직하게 올린다면, 어, 1등, 어, 하는 것도 이렇게, 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뜻이 맞는 사람들이 어, 이렇게 뭉쳐서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또그 자료를 제가 어, 연, 연구원분들을 모실 때에 어, 또 그런 부분을 중요시합니다. 진실성 있게 어, 또 어, 자료를 어, 분석을 좀 나름대로 정밀하게 해서 올리시는 분인지 어, 그런 부분을 좀잘 살펴가면서 연구원을 초빙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 좋은, 여러분들한테 어,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